항상 있는 별빛들 같은 느낌과 함께 이런 식으로 8비트 게임처럼 진짜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와 진짜 손으로 잡았어요. 이거 지, 시, 진짜 이거 실제로 만든 거예요. 다? 요거 한번, <웃음> 요것도, 요것도 사실 <웃음> 어,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 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콜라보 시간인데 전국에 계시는 파워포인트나 또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좀 얻고 네,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대학생 때부터 파워포인트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파워포인트 강사님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규쌤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엄청 모시고 싶었거든요 이 규쌤의 파워포인트 노하우를 제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저야 뭐 탈탈 털어 가세요 <웃음> 파워포인트 만들 때잘 만드는 ppt 비법 같은 게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ppt 비법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주변에 일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것들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저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혹시 아세요? 아, 네. 롤롤 어, 롤. 롤.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의깊게 보다가 네. 그런 디자인들을 그냥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음. 그걸 그대로 디자이너 시켜서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보고 그걸 또 템플릿으로 또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게? 마블, 뭐 하트 시그널,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다 거기에 오브젝트들이 있고 거기에 디자인된 것들이 다 있는데 음. 그게 사실 디자이너들이 다 하나하나 공들여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비슷하게 만들어보면서 아, 저렇게 따라하면서 만들어보고 그걸 벤치마킹하면서 실력이 점차 늘 수가 있는 거죠 음,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뭔지, 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가 녹색녹색한 분위기가 있어서 아 이런 녹색의 분위기의 계열을 까게 되었고요 파워포인트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뭐 레전드로 환영합니다. 했었고 아마 이게 처음에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따와서 음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전 도형 병합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도형을 만든 딴 거예요. 겁니다. 어, 네. 지금 이거 그냥 그룹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게. 이거 다 그룹화돼 있죠 <웃음> 대박이다. <웃음> 이게 사실 하나의 이미지 같지만, 이걸 드래그하면은. 요런 식으로 컨트롤 A 한번 눌러주세요 깜짝 놀라게 어, 컨트롤 A, A. 와 이런 식으로. 대박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변태 기질이 있어야지 가능한거 <웃음>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거 하나하나 만드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음. 하나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이런식으로 그냥 뭐 세가지 인포그래픽처럼 한 다음에 음. 인포그래픽 요렇게도 넣어봤고 음. 또 마지막에 뭐 트위치가 딜을 못 넣는 이유라고 하면서 표도 이렇게 한번더 가졌어요 자 제가 이번에 좀 만들었던 거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이 어벤져스를 제가 좋아하는 8비트 게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8비트 게임과 조금 결합하면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나오는 이런 어벤져스인데 약간 반짝반짝 이는 별빛 같은 느낌과 함께 이런 식으로 8비트 게임처럼 진짜 한번 만들어봤어요 와 지금, 저, 지금 진짜 손을 잡았어요 이거 지, 시, 진짜 이거 실제로 만든 거예요? 다? 요거 한번 요것도 요것도 사실 어, <웃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우와. 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도형 사각형들 붙이면서 도형 병합하고 결합하면서 만들어봤다 잠깐만 이거 지금 다조형병합되어있는거예요 이게 다? 요거는 지금 하나로 제가 결합을 해서 그 이미지가 한건데 네. 와 장난 아니다 자 일단 어벤져스 게임 딱 시작할 때 음. 이제 뭐 프레스 스타트 아무 버튼 뭐 누르셔 요런거 있어서 음. 저는 프레스 스타트 요렇게 눌러봤고 음.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히어로를 고를 수 있고 히어로의 능력을 우와. 볼 수도 있고 엔딩 크레딧도 볼수 있게 이런식으로다 이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놨어요 아, 좋다. 그래서 히어로를 클릭하게 되면 네. 지금 이런식으로 아이언맨은 어떤 능력이 있고 음... 어떤 식이 있는지 이렇게. 헐크 지금 자연스럽게 화면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게이지가 움직이는 건 저는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음... 만든 겁니다 이제 히어로는 봤으니까 능력으로 어, 간다면 능력에서는 뭔가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는 가운데 있는 요기. 요쪽에 있는 수트 같은 것들을 좀 근력이 될수 있게 능력 같은 와... 것들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건 힘밖에 없는 근육밖에 없는 이런식으로 여기 있는거는 지금 강조효과들을 넣어놔서 이런식으로 계속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팩맨게임처럼 타노스죠? 그렇죠 그렇죠 와 타노스까지 요것도 <웃음> 그냥 도형을 네. 잘라서 그냥 붙인건데 네. 도형을 붙이고 이렇게 강조효과로 음. 흔들리기 그걸 음. 해놔서 쭉다 흔들리면 약간 뭐 겁먹는 팩맨 느낌처럼 대박이다 만들어놨어요 었와 이거,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이거 만드는 데는 고민은 한 이틀 했었고 이런 네. 8비트 같은 것들 가져와서 만드는 거는 그래도 한 3, 4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3, 4일? 3, 4일 아니 그러면은 이거 좀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음. 8비트 느낌?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고 같은 것들 이잖아요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그 레고를 디자인처럼 만들면 음. 가장 편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가장 쉽고 네. 저도 이것들을 그냥 그런 캐릭터 캐터를 바로 보고 바로 만들기에는 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8비트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음. 아니면 레고들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비슷하게 도형으로 만들어보면서 이렇게 모방하면서 벤치마킹해서 음. 디자인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 예를 들어서 현재 실무에서 라든지 직장인분들 이런 이 분들은 이거를 사용 뭐못 하시겠죠 예. 그렇죠. 사실 하시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굳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는 일상을 파워포인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제가 일상으로 좋아했던 걸 사람들도 이런 걸 좋아할까 싶어서 만들어 왔었는데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음. 그래서 재미도 느끼게 하고 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좀 어려워했던 사람들도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음. 그런 좀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강사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런 걸 알려주는 강의를 하진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거 접근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 방법이고 어, 그냥, 그냥 관심 있게끔 하는 거니까 실제 회사에서 쓰이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할때 음, 음, 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느냐 아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느냐 그렇죠 음, 음. 그거좀팁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드냐 음,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요런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바로 써야 되는 분들 자재를 필요하거나 아니요 보고서에 바로 써야 되는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좋은 사이트들의 레퍼런스를 많이 보는 게 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건뭐 저는 비엔스도 활용했었고 웹디자인 관련해서도 궁금해서 뭐디비컷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돌고 돌아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음. 음, 이미지 수집 SNS인데 이미지 수집 s n s 그쪽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많은 이미지를 올려서 정말 활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음,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만 하시면 되고 저는 핀터레스트를 이미지 레퍼런스를 저장할 때도 많이 쓰지만 저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얻을 때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음. 만약에 PPT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그 밑에 이렇게 하단에 관련 검색어가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한글로 검색해도 잘 나옵니다 PPT라고 한글로 검색해도 다잘 나와요 보면은 뭐 보노보노, 뭐 레트로, 뭐 디자인 제안서, 목차 디자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요 만약에 보노보노를 누르게 되면 음. 요런 식으로 보노보노이지만 좀 깔끔한 보노보노의 디자인들도 가질 수 있고 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 에스님 에스님 이런 식으로 만든 거 보면서 아 보노보노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클릭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포그래피란 카테고리와 템플릿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 놨는데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돼서 나중에 내 저장소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음, 요런 식으로 나중에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템플릿도 봤사지 하면서 참고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네.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p p t 만약에 어떤 템플릿을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템플릿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뭐 귀여운 거 디자인 뭐 무료 심플한 거뭐 패션에 관련된 거 패션 한번 찾아보면 뭔가 패션 잡지에서 나올 법한 이런 템플릿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돼서 음. 여기서 디자인들을 엄청 많이 얻고 또 레퍼런스도 많이 쌓습니다 이게 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네네. 여기에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음.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그렇죠. 다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벤치마킹용으로, 음. 레퍼런스용으로, 참고하는 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거의 다 많은 파워포인트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보통 아이디어나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파이, 파워포인트 강사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구독자들이나 음. 뭐 아니면 찾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또 팁은 뭐냐면 음. 사실 파워포인트를 잘하려면 자주 마주쳐야 돼요. 아. 이제 우, 헬스장에 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헬스장에 가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 무작정 켜세요 라고 말하진 않고요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는 유튜버를 그냥 구독해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디자인 꿀팁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저는 PPT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튜버 분을 음. 추천드릴게요 오, 네 좋아요 어 맞아 나 파워포인트 할때 요런 적 있었는데 요런 음. 실수한 적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정말 많이 잘 만들어 놓으셔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뭔가 같이 만들고 싶다 디자인을 실습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옆에 계시는 이지쌤 음, 네, 이지쌤의 채널을 추천드릴게요 이지쌤의 채널을 가면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을 클릭하면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같이 실습해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실습을 원한다면 이지쌤 채널 음.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요거를 기획적으로 뭔가 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채널명이 페이퍼로지로 바뀐 페이퍼로지를 추천드리겠는데요. 근데 원래는 PPT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기획돼, 기획에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응. 만약에 나는 PPT에서 좀 고찰을 좀 깊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PPT를 잘 만들 수 있지, 기획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페이퍼로지란 채널 추천드릴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웃음> 네 <웃음> 저만 너무 말을 <마르네>. 많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팁을> <웃음> 원래 원래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도 좀 배우고 이제 서로 같이 하는 건데 음, 음.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 이렇게 또 어, 규쌤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전국에 계시는 또 PPT 고수들 음. 또는 뭐 기회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안녕. 안녕.